9a 더하기 b는 4 a b 더하기 잘 집어넣을때 4a 더하기 b인데 여기서 이렇게 서로 됐을때 0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 그러면 서로 같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, 이거를 여기 이 여기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19는 1를 넣으면 아,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6a 더하기 b 그럼 이걸 간 연립해서 구하면 3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8. 5 3 a 더하기 2b는 0. 그럼 여기서 빼면 19a는 마이너스 38. a는 마이너 2. 네. 그럼 p는 네. 13. 어, 모르겠지, 어, 이렇게 찾아보면 요 와, y는? y c x y c 되고 y 더하기 13이니까 네.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y c 더하기 13은 11.